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명동 개배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선 대도로변을 접하고 있고요. 물론 예전과 틀리게 뭐 정말 싸고 좋은 매물은 없습니다. 시세에 준해서 그대로 건축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고 매매가나 임대가격은 건물주의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선 대도로변을 접하고 있고 내리석과 롱블릭 타일로를 사용해서 외관은 깔끔하게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스타코플렉스와 타일을 사용해서 인테리어를 해놨고요. 바닥 주차장은 에폭시로 마감을 하였고 천장 같은 경우는 SMC로 해서 바닥과 같은 계통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회색으로 마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또한 건물 들어오는 입구와 현관 쪽에는 나무 색깔 계통을 약간 섞어서 롱볼릭 타일을 이용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게끔 인테리어를 한것 같은데요. 건물 뒷면 1창 전체를 롱볼릭 타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주사장 바닥에 칼라 콘크리트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데요. 칼라 콘크리트와 혹시 일장 1단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도장을 몇번 하느냐에 따라 깨지면 차이도 있고요. 건물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에 좌우 측으로 목재를 이용하여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해놨고요. 바닥은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화강석으로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물론 천장 같은 경우도 좀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한것 같고요. 오층상가 주택의 세도수가 많은 편이라서 두 개의 현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엘리베이터 마찬가지. 1 3인승을 사용하여 시공해 나왔습니다. 1층 건생 2개를 빼고 1 2가구로 해서 주인 세대와 1, 2, 3룸, 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가 건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넓은 엘리베이터와 현관도 두개의 현관으로 시공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2층부터 5층까지 걸어서 일단 내부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벽면은 기본적으로 최광 통풍 때문에 프로젝트 창과 픽션 창을 이용해서 시공을 해놨고요. 외부 벽면은 유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콘크리트 느낌의 미장으로 해서 마감을 해놨습니다. 물론, 미장을 하고 타일을 바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요즘에 이런 건물들이 많이 보이네요. 층은 근생 구조로 사무실로 되어 있고, 나머지 투룸, 쓰리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계단실에 프로젝트 창과 픽션 창으로 해서 제방 통풍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시공이 되어 있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원룸 하나, 투룸 두 개, 오룸 한 개의 구조로 시공을 해 놨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하고 가장 바쪽에 있는 곳이 스리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세입자 방들도 홈 오토벨을 다 시공을 해놓죠. 아무래도 안전에도 유의하고 외부에서 볼수 있게끔 홈 오토벨이 시공이 되어 있고 주인세대는 보통 아파트에서 마용 사용하는 홈패드도 같이 시공이 되어 있는 곳으로 예전 건물하고는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4층 마찬가지 3층과 동일하게 원룸 하나와 투룸 두, 포룸 한 개의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눈물 컨셉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차가운 느낌을 약간 방조하기 위해서 우드 색깔의 방화문을 시공하고 마찬가지 들어온 형과 쪽에도 우드 느낌의 목재와 마찬가지 시멘트 조화를 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고층으로 올라가면 계단으로 나가는 방화문도 일반 방화문이 아니라 방화유리를 사용하여 채광과 보온 효과를 같이 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아유리를 사용해 놨습니다 5층의 공간도 최대한 활용하여 원룸으로 시공을 해 놨는데요 옷은 몇품까지 시공되어 있고 조금 싸다는 느낌은 있지만은 저렴하게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되어 보입니다 원 1, 2, 3룸 내부까지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서 주인 세대만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주인 세대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인 세대를 들어오면 이연자 구조로 수납장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또한 UV 코팅이 아니고 무광 처리된 우레탄 도장 기법으로 사용된 북박이 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중문 마찬가지. 회식하고 고급스러운 양계형 중문을 시공해 놨습니다. 물론, 바닥 또한, 거실은 타일로 마감을 해놨고요. 그 방마다 따뜻한 느낌의 우드용 데코 타일까지 시공해놨는 것 같네요. 주방은 주부들이 좋아하는 니은차 구조의 주방으로 시공을 해놨고, 상부장, 하부장, 수건 앞장, 마찬가지 또한 UV 코팅이 아니라 친환경 소재의 무광 처리된 상부장 하부장과 수납장이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노출후도 또한 화이트 톤으로 해서 모든안과 깨끗함이 경비된 주방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일러 실과 서탁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나름대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켓도를 사용했는 것같고요 거실 공간의 답답함을 줄이기 위해서 우물 천장을 시공해 놓고 마찬가지 매력형 에어컨 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남향으로 PL 이중천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은 테라스 공간에 작은 화단까지도 시공해 놓은 세세함이 느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건물 평수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내부에 들어오자마자 뭔가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확연히 들고요 물론 주방에서 거실 안방까지 들어가는 바닥에 타일 동안 흑셔리하게 꾸며나왔고 포드룸이나 드레스룸 마찬가지 나름대로 엄청나게 신경을 쓰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드레스룸에 들어가는 사면동 중문까지 그리고 정면향의 픽션창과 프로젝트 창을 이용하는 였것 같고요. 마찬가지 내부 가구도 UV 코팅이 아니라 친환경 소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광 페인팅 소재로 사용한 장들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부부 욕실 또한 아주 깔끔하면서 럭셔리하게 인테리어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거실 내부로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 천장에는 안방과 거실 대부분 메리평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에서 작은 방으로 나오게 되면 서재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방이 있고 천장 마찬가지 매립형 에어컨이 시스템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형으로 주인세대를 시공해 놓은 것 같은데요. 공동욕실로 사용되는 공간 내 마찬가지 옆쪽으로도 기본적으로 수납장 형태를 만들어 놔서 공간 활용도를 좋게끔 시공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공동욕실 또한 부부욕실과 마찬가지로 해바라기 샤워기를 시공해 놨고요. 작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시공해 놨네요. 공동욕실 옆쪽으로 또 하나의 작은 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었고 통풍과 환기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픽션 창과 프로젝트 창, 같이 시공을 해놨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통유리 느낌의 고급스러움을 살려놨고요. 색깔 또한 모던한 느낌과 우드 느낌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색깔 선택과 인테리어가 조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대부분의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마찬가지 키높이장 북박이장까지도 UV코팅에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무광 처리된 제품들을 사용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인세대까지 확인을 다 해봤고요. 옥상은 미니 공간처럼 해서 테라스로 사용을 해도 충분히 고기를 구워 먹고 노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5층의 원룸은 새로 놓는 것보다는 먹고 놀수 있는 공간에 쉬는 공간으로 사용하면 딱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건물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돈만 들이면 내부나 외부나 얼마든지 인테리어 하고 역시리하게 만들 수 있는데 과연 그 가격이 얼마나 될지 개요와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축 건물들을 보게 되면 내부 자체는 워낙 인테리어를 잘 해놨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액대가 깜짝 놀랄만하게 많이 올랐다 하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10년 전에 정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물들은 잘 없죠.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건물 가격도 올랐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대지 면적은 292.2제곱미터 국평수로 따지면 88평 연면적은 770제곱미터에 국평수 233평 매매금액은 27억 융자는 10억, 보증금은 10억 1천만원, 인수금은 6억 9천만원, 임대총액은 900만원이고, 주인세대 세를 낳았을 때의 인수금 금액이고요. 직접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인수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총액까지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를 놓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주인세대의 보증금이나 관리비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주와 건물주의 신경의 변화 때문에 금액은 한 번씩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더 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구에서 신축으로 짓는 모든 건물들을 기본적으로 올려 드리는 것이고요 골라서 올리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